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향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뭐 저희가 항상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트를 같이 알아보긴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어, 저희 마스터클래스 FX 트레이딩 가이드북이 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 드리려고 이거부터좀 선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 트레이딩 폴 가이드북 어,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앙에 상단 보시면 은 페이지 1 어 중에 이제 239, 239장의 페이지 1라고좀 나와 있죠. 총 239장으로 되어 있는 완벽 가이드북입니다. 어 제가 직접 다 만들었고요. 어, 완전 기초부터 포렉스라는 무엇인가부터 어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기술적 분석, 캔들 패턴, 차트 패턴, 피부나치며 이제 거래 셋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마켓 스트럭처, 캔들 패턴, 보이시죠? 차트 패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차트 패턴 나오고 있죠? 저희가 거래할 때 쓰는 모든 차트 패턴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피부나치 사용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특별하게 피부나치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또한 피부나치 트릭, 그것 또한 또 알려드리고요. 스탑노스와 타겟 프로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엔트리는 어떻게 잡는지 그것도 달려드리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셋업들 이그샘플로 다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트레이더들에게 드리는 조언, 팁이죠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다 239장 안에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완성된 상태긴 하지만은 아직 배포가 안된 상황이고요. 어, 배포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어, 아주 좋은 가격에 배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마스클스 fx 저희 그 멘토십 가격이 미국 달러로 799 달러입니다. 한번 결제를 하시면은. 평생 회원이 되시는 어, 시스템인데 어, 2월 달부터는 이제 이 시스템을 조금 바꿔 가지고 어, 한 번에 80몇만 원 한화로 뭐 80몇만 원 정도 어, 이것을 한 번에 이제 결제하기에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에 어, 저희가 이제 어, 완전 저렴한 가격으로 어, 달달이 내는 시스템으로 어, 이제 회원권으로 어, 월 회원권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자, 그거와 같이 이제 어, 마스터클스 FX 버전 2 새로이 강의가 또 이제 업데이트가 또 계속해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이 가이드북 또한 바로바로 바로 딸려오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새로이 보여 드릴 게 어, 거래를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직접 공유를 해 드리는 셋업을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거래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면서 편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직접 수익을 나는 것도 있지만 은 제가 직접 드리는 셋업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직접 수익을 챙기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현재 110명 저희 멤버분들이 계시는 마스크리스 FX 채널인데요.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하단 보면 은 가장, 가장 최근 거 유로엔 데일리 데일리 트리플탑 주면서 다음 서포트까지 이동하는 간단한 셋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제공해드립니다. 뭐 유로엔, 키위엔 파운드엔 제가 실시간으로 다 셋업을 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대로 셋업을 가져가시고 거래를 하시면은 충분히 거래를 하시면서 수익을 어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 또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여론은 어이 정도까지만 하고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 엔 차트입니다. 자첫 번째 저희가 알아볼 차트는 파운드 엔인데요. 어4 시간 차트입니다. 자 간단해요 상당히 가격이 레지센스, 얘가 지붕이 되는 거죠. 저항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바닥 서포트,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에 지금 현재 패턴을 보시고 계시면은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아 밑에서 위로, 그쵸 그다음에 어디로 가겠죠? 위에서 밑으로. 지금 이 트렌드 라인 자체가 가격의 길목을 만들어 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길목을 만들어 주고 있었는데 이 길목으로 이 길목 바깥으로 나오고 지금 다음 서포트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운드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 매도 세럽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달러, 캐네디안 달러 세럽입니다 자, 내려오고 있는 움직임을 지금 위로 뚫은 상태죠. 그렇죠? 쭉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가격이 밑에서 위로 이 움직임을 뚫은 모습.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가격이 가격 조정을 줍니다. 가격 조정을 주고 1.304 정도 레벨을 저희가 서포트로 가격의 바닥으로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그리고 나서 빨간색으로 똑같이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지금 위로 또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을 어 저희가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이 파운드엔에서는 레지센스에서 서포트로 움직이는 고있 모습이다 라고 하면은 달러 캐니덴 달러에서는 가격이 서포트에서 레지센스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캐니덴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4시간 차트인데, 어, 매수 세럽을 찾아주시면은 아마 이번 주 달러 강세로 어, 좋은 세럽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볼 유로엔 4시간 차트입니다. 자, 유로엔 4시간 차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아마 이것을 숏 세럽을 가져갔을 때는 어 살짝 헷갈렸던 부분이 있을거예요자 이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우리가 122.500 122.500을 저희가 레지센스로 삼고 거래를 했을때 가격이 122.500 위로 올라와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레벨을 서포트로 그렇죠? 서포트로 어, 찾는 그런 행동을 조금 보였는데 바로 금요일날 마켓이 닫히기 전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쵸? 강한 이제 데일리 베어리스 캔들을 주면서 어, 트렌드라인 밑으로 내려오고 서포트 밑으로 내려와서 아, 이것이 레지센스가 맞다라는 걸 보, 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지금 이 셋업은 이 패턴은 트리플탑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리플탑 패턴으로, 어, 트리플 패턴으로 보았으니 가격이 레지센스에서 서포트로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파운드 엔과 셀업이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어 가격이 쭉어 이제 가격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유로앤도파운드앤과 마찬가지로 매도셀업을 121.200까지 매도셀업을 찾으셔서 거래를 하시면은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 클래스 FX 이번주도 어 세가지 셀업을 저희 무료 채널에 어 같이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강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회원가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터 클래스 FX at gmail.com 혹은 www.masterclassfxc.com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한 주도 딕핍하시고 많은 수익 내세요. 고맙습니다.